안녕하세요 자전거 전문가가 만든 채널 두바키입니다. 이번에는 자전거 내비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카카오맵이 자동차 내비게이션 같은 자전거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베타 버전으로 출시했는데요. 아직 정식 서비스는 아닌데 꽤 유용합니다. 자 그럼 어떤 서비스인지 살펴보러 출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gpx 파일을 직접 따거나 남이 만든 gpx 파일을 이용해서 길을 찾으셨던 분들 또는 자동차 내비게이션 어플인 카카오네비나티맵에서일륜차 길안내 루트를 이용해 길을 찾으셨던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 없이 자전거 내비게이션으로 쉽고 빠르게 길을 안내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카카오맵이 만들었다고 해서 한번 사용해봤습니다. 먼저 카카오맵 어플을 다운로드 하셔야겠죠 그리고 어플을 열어서 길찾기 버튼을 누르고 상단에 자전거를 표시해준 다음 현재 위치와 도착 위치를 입력하는게 기본 순서입니다. 그러면 자전거도로가 우선인 루트와 가장 빠르게 갈수 있는 최단거리 루트를 표시해줍니다. 뭐 아니면 도겠죠? 이것만으로도 목적지까지 주행하는데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이 루트 둘다 마음에 안들어요. 예를 들어서 자전거도로 우선이지만 좀더 빨리 갈수 있는 루트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경로를 추가해주면 됩니다 방법은 일반적인 지도 오프를 사용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네이버 지도나 다음 지도에서처럼 출발부터 경로지와 도착지를 전부 세팅해도 되지만 카카오맵이 만든 추천 루트에서 조금만 변형하고 싶다면 그나마 마음에 드는 루트를 선택하시고 지도를 확대한 다음에 루트가 이어졌으면 하는 위치를 꾹 누르세요 그럼 경유지로 표시할 수 있는 항목이 나옵니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루트와 비슷하게 만들어지도록 경유지 하나하나 추가하면 되는데 총 5개까지만 경유지를 지정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서 설정하면 됩니다 경유지 설정이 끝나면 또 자전거도로가 우선인 루트와 최단거리 루트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카카오맵이 두 가지 루트를 만들어줍니다 그 중에 내 입맛에 가장 가까운 놈을 선택해서 주행 시작 클릭! 참고로 빨간선으로 표시된 길은 자전거도로 파란선으로 표시된 길은 일반도로라는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자동차 내비게이션에서 즐겨듣던 목소리의 안내음성에 따라 지도에 표시된 길로 페달링하면 됩니다. 그런데 출발부터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면 화살표를 보세요.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이 내가 지금 향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만약 안내해주는 길에서 벗어나면 경로를 이탈했다고 친절하게 알려주는데요. 옆에 작은 글씨로 뜨는 재탐색 버튼을 클릭해주면 자동으로 다시 길을 찾아서 안내해줍니다. 재탐색을 누르기 전까지 절대로 먼저 알아서 재탐색해주지 않아요. 자동 재탐색이 없다는 건 자동차 내비와 가장 큰 차이점이고 최대 단점이라 볼수 있죠 하지만 정식 버전이 출시되면 이 점이 먼저 개선되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아무튼 베타 버전은 그리 친절한 내비씨는 아니니까 안내음성을 무음으로 해두면 곤란하겠죠 그리고 아주 간혹은 맞게 가고 있어도 한 번씩 경로이탈 경고가 뜨기도 합니다 10초 정도 있다가 연속해서 경로이탈 경고가 뜨고 재탐색창이 뜨면 못 이기는 척 재탐색 버튼을 눌러주세요 1분 이상 무시했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이탈 경고를 보내면 정말 가끔은 바로 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진짜 이탈했을 가능성도 있답니다 절대 제 얘기는 아니구요 제 친구 얘기입니다 다른 단점을 하나 더 꼽으라면 긴 터널이나 고가 아래를 달릴 때는 GPS 수신이 안된다는 겁니다 안내가 멈춘다고 보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도림천의 경우 상당 부분이 전철로선 아래로 자전거도로가 나있기 때문에 터널도 아니면서 터널인 것처럼 지붕을 가린 형태를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일부 구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구간에서 gps 수신이 불가하다는 경고창이 뜨더군요. 계속 직진 코스여서 크게 문제 될건 없지만 아마 이 점도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자전거 내비의 좋은 점은 속도계처럼 경사도와 고도 현재 주행 상태를 안내해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주행한 루트를 g p x 파일로 저장도 할수 있다는 점입니다. 경사도와 고도는 하단에 표시되는데 업필일 경우 붉은색이 진할수록 높고 다운힐을 경우 푸른색이 짙을수록 낮다는 의미입니다. 최고와 최저의 고도 그리고 추가한 경유지도 하단의 숫자로 표시됩니다. 주행 중에는 주행 거리와 남은 거리 현재 속도와 최고 속도 소모된 칼로리 등이 표시되고 모든 로고를 주행 루트와 함께 기록해줍니다. 기록된 주행 코스는 그대로 재탐색 할수 있고 gpx 파일로 저장해서 다른 사람과 공유하거나 다음에 같은 루트로 주행할 때 다시 길을 찾고 경로를 설정하는 과정이 불필요하게 되는 거죠. 원하는 루트를 gpx 파일로 만드는 것은 주행 시작 전과 주행 후에 가능하고요. 즉시 공유도 가능합니다. 이는 장거리 라이딩을 계획하거나 낯선 길을 여행할 때 많이 이용하는 기능인데 카카오맵에서 고맙게도 추가해 주었네요. 기타 편의 기능으로는 주변 식당이나 편의점, 화장실 등을 표시해주는 기능과 지도를 스카이뷰로 설정하는 등의 기능이 있습니다. 자동차 내비게이션에서 주변 주유소를 표시해주는 기능과 같은 거라고 보면 되겠죠. 정말 활용성 높고 편리한 기능을 알짜배기로 다 넣은 자전거 내비인 것 같습니다. 전국의 자전거도로를 최대한 잘 활용해서 루트를 짜주는 것만으로도 감동인데 사용법까지 복잡하지 않아서 개인적으로는 앞으로도 종종 애용할 것 같습니다. 가끔 먹통일 때도 있고 방향 전환을 미리 알려주지 않아서 혼자 직진하고 있는 저를 발견할 때도 있지만 베타 버전이니 당연히 감안해야겠죠? 자 그럼 여러분 늘 행복 라이딩 하시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나!